얘. 이 오기를 과가상갔어요거 다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고고 네. 예, 인증되었습니다. 안녕. <웃음> 아, 이렇게 제벽에 돈 트기 전에 방행을 처음 해보네요. 공기 너무 좋습니다. 여기 초반부터 빨리 치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. 진이인데. 어, 되게 빨리 왔네. 다시... 개공와 <목소리> <목소리> 지옥의 계단 오 경사 무슨 일? 어. 생각보다 빨르게돈것 같은데 일단은 탐나게고 화장실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. 지금 <웃음> 출발한지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벌써 반이 나왔거든요. 안도 아니네. 한 분의 일을 왔네. 이제 한 분의 일 나왔어. 제 눈이 여기는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. 와 아, 너무 예쁩니다.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 <웃음> 촬영을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. 와 삼각봉 대피소 삼각봉 대피소에 나왔습니다 와 이거 나사들이 왜 어둡게 나왔지? 아, 진짜로 영어나 이렇게 노란 라인이 오는데 빨간 라인만큼 힘든데, 나중에 빨간 라인이 지금 또나더남갔더니 이 <웃음> 층도요 <웃음> <웃음> 벌써 1,900m 더 되는 높이입니다 <웃음>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백로땀 볼수 있을 것 같네요 <웃음> 위에 데크에서 물한 모금 좀더 마시다가 습니다. Yeah, I don't k n a b o t a n e o r e i e 아까 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한번 엉덩방아 찍었어요 <웃음> 진짜 무릎 화장날것 같아요 <웃음> 아, 진짜 하 한라산 대박이에요 진짜 이 요구는 아, 알프스 부럽지 않습니다 눈이 와서 반사되는 것 때문에 눈이 많이 부셔요. 이제 0.8km 남았습니다 그 정상 부분에서 거의 눈들이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녹고 그래서 거의 슬러시줄 눈으로 바뀌어버려서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에 내려오는 것보다 다리, 다리 힘을 배로 더 주다 보니 힘이 다 풀려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쉬느라고 늦뎌졌어요 <웃음> 와, 드디어 돌아왔어요. 와. 것 같아. 얼굴이 완전 맛이 갔네 아. 이제 이 뒤부터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거 금방 쓸텐데 우어려우어려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. 바닷가 빽빽해는 포기하고 숙소 급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길이에요. 오늘... 밖에서 자면 내일 먼저 몸살 나서 알아누을것 같아가지고 <웃음> 결국 숙소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<웃음> 지금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에요 <웃음> 너무 피곤하다 급하게 잡느라 에어비앤비 안거나 했는데 호텔로 잡아버렸어요 노숙하러 <웃음> 왔다가 호텔이라니 오늘 그 산행하면서 김밥 한졸이랑 오미기떡 하나가 가여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아까 동문시장 잠시 들렀다가 전복김밥이라고 해서 이거 샀고 이따가 또 맥주안주로 먹을 그 꼬치구이도 같이 샀어요 아, 배고프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근처에 뭐 <웃음> 음식점 검색해보고, 밥 먹고, 커피 마시고, 체크아웃 하고, 저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, 한덕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합니다. 아 춥다. 여기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좀 춥네요. 겨울을 제주받아